준대 말씀하세요. 네. 준비 어. <웃음> 이게 되네. 와, 놀어다 아. 야, 야다 <웃음> <야, 두렵다. 웃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생생 근육통. 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웃음> 생생 근육통. 그렇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똑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집가스 기절하고. 집가스 기절하고. 정신 차리고 오면 다음날 새벽이고. 그리고 내년에 올림피아 나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보시는 여성분들 팔로 끊어주세요. 네. 올림피아 네.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트토이님,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올림피아가 있었죠. 어, 네. 해설을 이제 또 하러 가야죠. <웃음> 이거 방문하고 네, 바로 가시나요? 거의 바로 가요. 어제는 뭐였어요? 어제도했죠어제도했어요 저희가 <웃음> 이번. 올림피아를 기점으로 해서 시즌2를 기획을 했습니다. 시즌2! 이번에 다양한 스포츠와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어떤 종목이죠? 주짓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짓수 선수 두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주짓수 선수 선수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무릎이 약간 휘날리신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야 이놈이네 <이렇게 목소리> 시작! 앉아서 그냥 다리 올려서 그냥 바로 차버려 30번 시작! 하나 둘셋넷 무공화 더차 여섯 일곱 셋 궁궁화코 집했습니다 자. 전 여덟 아 오케이 그렇다. 나 동생이 괜찮아? 하나! 둘! 렇게 셋! 넷! 다동 짧은데? 여섯! 일곱! 여덟! 여홉삼십고생했습습니다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저희 생생님 통해 나오고 싶다고 먼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매운맛 트레이닝에 앞서가지고 몰래카메라 를 기획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다리? 살짝 왔습니다. 살짝 왔어요? <웃음> 네 저도 왔습니다. 우리나라 아, <웃음> 국가를 대표하는 이 주짓수 선수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혹시 간단한 소개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너스 98kg 국가대표 황경수입니다 <웃음> 98kg 국가대표 황경수입니다 마이너스 <웃음> 9 8 k g 저는 마이너스 85kg 조원입니다. 저는 국내대 위주로 많이 뛰었었는데, 이번에 몬스터짐 스페셜 매치에서 패배했습니다. 아, 살짝 그런데 또 리벤지 매치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네, 바로 11월을. 27일. 네. 저몬스터즈 아레나에서 열리는 주지스 챔피언십. 지금 제가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해요. <웃음> 이게 네, 모르셨죠? 11월 9일인가? 주지스 챔피언십이 또 하나 있어요. 좀 이따 저의 기술 탈출 밀는 거 한번 보시고, 아, 된다! 접어라! 판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할 운동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주짓수 하면 또 웨이트 트레이닝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근력이 있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주짓수에 응용할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주짓수 딱 도복을 입었을 때 노출되는 부위가 어디예요? 가슴 아, 아. 윗가슴을 조금 이제 키워줄 수 있는 운동 <웃음> 그거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윤프로 오늘 어떤 주, 운동 준비했죠? 아, 체로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연하지 뿌리가 바, 박혀야 되지 않습니까? 뿌리가 박혀야지 다음에 스커트죠 <웃음> 스커트 혹시 해보셨죠? 그렇게 무겁게는 안하고 100kg로 저희 헬스장 그 아주머니 두 분께서 하시는 <웃음> 분인데 2 0 0 k g 드 들어야죠 그래도 야. 워밍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데드리프트를 응용한 랩풀 안바할때 허리 힘으로 당기지 않습니까? 그 허리 우와. 힘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켜줄 <웃음> 수 있는 <웃음> 랩풀 <랩플>. 느낌 <웃음> <그렇게 웃음> 맞추네요 스프링님 어떤 운동 준비했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 프로고 비슷한 원리를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와우. 상대방을 내 끌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닌가? 아 맞아요. 네. <웃음> 그라운드로 이제 데려갈 때 프로버가 필요했어. 왜어요 그다음에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왜 필요하죠? 아, 좀 밀어낼 때도 있어요. 밀당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피지컬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미용적인 쪽에 맞춰가지고 윗 가슴을 키워줄 수 있는 <웃음> 덤벨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아 제가 또 가슴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가슴 보여줘요. 아 살짝 보여. <웃음> <웃음> 그리고, 오늘 좀 제가 비사기를 준비하는데, 안바 걸렸을 때 살출 어떻게 하세요? 상대방이 히카루도 아르나가 나와가지고, 안발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죠. 네, 최대한 버텨. 그 버티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이, 이두근. 네. <웃음> 이두근을 키우는, 뭐, 덤벨컬. 이두근. <웃음> 예, <웃음> 이두가 세면 버틸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 <웃음> 아, 그래서. 모르는데 그냥 말하신 거예요? 아, 아니야, 아, 알어. 아, <웃음>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볼까요? 스쿼트는 거의 그냥 전신 운동이라고 보입니다. <웃음> <웃음> 하고 나면은, 전신을못 <웃음> 네. 차립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한번 조원인 선수와 홍명선님이 다리 한번 혹시 볼수 있을까요? 평가 좀. 저거 손으로 세신. 아, 그래요 평가가 안 돼요. 평가가 안 돼요. <웃음> 스쿼트 안한것 같아. 그렇죠. 익스텐션만 <웃음> 주우장은 찬것 같아. <웃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손이 몸이랑 가까워질수록 팔꿈치가 등은 경고해져요. 상체가 경고해야. 앞뒤가 무게중심안 흔들려요 자 그거 한번 우리 볼까요? 아 조원희 네. 선수부터 골반 살짝만 빼면서 그대로 그냥 스그넘게 앉아요 오안 아, 좋아 아니 좋은데? 열 네. 개만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오 흔들림이 없어요 셋 야. 거의 시원스숱인데저 중에 시원스숱인데아예자 <웃음> <웃음> 여기서 자, 조금만 팁을 드리자면은 자 지금 발의 위치가 살짝 다르죠? 네 이거 항상 이게 골반의 틀어짐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발의 위치 항상 똑같이 맞춰주시고 항상 체스터. 체스터. 체스터. 그 가슴이 정면을 보게. 그렇죠. 또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상복부 힘을 줘가지고 맞춰줘야 돼요. <웃음> 어 그래 상체도 저는 아 너무 좋은데요? 자 먼저 숙모를 견고하게 쪼여주시고 테스트업 하시고 팔치 조금만 아래로 뛰었다가 또 모아주시고 발을 그대로 접지해서 두고 골반 전체를 몰려주는 거고 아 무릎을 외전! 네 그래서 양의에 힘이 실리고 힙에 힘을 주면 아, 직근에 힘이 들어옵니다 네그 힘을 받으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무릎을 그렇죠. 네, 이렇게 했을 때더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무릎을 바깥으로 계속 밀어준 상태에서 그렇죠. 팔꿈치 조금만 더 앞으로 내려갈 때 그렇죠. 엉덩이를 조이게 좀더있고게치 들고. 들고 오케이. 자세 개만 더! 보디빌딩 어, 유행어죠? 세개 더. 보디빌딩 명언이에요? 세개 <웃음> 더. 그렇죠. 자, 이제 무게 한번 들고 가볼까요? 어, 조원희 선수, 혹시 시그니처 기술이 있나요? 불러서 탈출하는, 엉덩이로 밀어내는. 자, 그러면은 역시 이게 스쿼트가 <웃음> 네. 엉덩이 발달에 좋지 않나요? 아, 어, 그렇죠. 아주 좋죠. 그렇죠. 그런데 무게가 좀더 필요하죠? 그렇죠. 아, 140kg 그 지금 원희님 후드부에 지금 땀이 줄줄. <웃음> <왜>? <웃음> 자, 첫 번째 종목이라는 점. 하나, 아, 하나, 자, 자, 자, 둘! 천천히! 둘! 간대로아요 <웃음> 그러면. 오케이. 자, 셋! 거예요, <웃음> 하나 마지막! 오 아이스! 캡! 클로즈업 한만 얼굴. 에이, 찹 운동하니. 하나! 둘! 저뭘 판, 판눈 잡는 것 같은데, 놈이? 하나 아 떡발 라면 돼요, 이 오케이. 마지막 윤프로의 고중량 백스커트. 아, 프런트로 보여드릴게요. 프런트 고중량 한다고요? 3, 2, 2, 2. 야, 저 아, 한번 쳐줄게. 어! 어. 어. 아, 아, 어, 아, 자존심이에요 아... <웃음> 국제무대에서 활약을 할 모르고요? 어, 뭐, <웃음> <웃음> <뭐라 웃음> 귀 안들리는 거 알지 어, 지금 오케이. 괜찮아? 아 방금 전에 스쿼트를 끝냈는데요 어떠신가요? 아쉽다. <웃음>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금 뭐 교정된 것 같아요 네. 한의 중요성을 조금 느 어, 느꼈습니다 황 선수님 거의 운동 다한것 같습니다 운동 다 했다고요? 펀버 <웃음> 워머 끝났습니다 저희 네. 제가 또 중요한 첫 볼을 입술했는데 요즘에 스타크래프트 연습을 그렇게 하신다고. 주지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지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웃음> 왜 하시는 거죠? 아, 대회가 있어가지고. 아또 이거 또 간접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웃음> 몬스터짐 스타 파이널4 주지수 대표팀으로. 예 <웃음> 네, 맞습니다. 다른 종목 선수들한테 도발 한번 가능하신가요? 아, 제가 듣기로. 네. 그, 보드빌딩 팀이 제일 만만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보드빌딩 팀이 <웃음> 만만하다고요? 첫판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첫판에요? <웃음> 네. 안될 텐데요? 손이, 손이 느린다는 소문이 있어. <웃음> 손이 여기. 느리다고요? 네. 우린 마우스를 부셔 <웃음> <웃음> <웃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 그 시기에 세계선수권대회 있는데 본인은 네. 나가고 저는 스타대회 때문에 <웃음> 아, 네. 아, 네. 아 그거 진짜입니다. 세계대회 포기하고 네. 스타대회 네. 아 그만큼 지금 전의를 붙태우고 <웃음> 있는데 뭐또 스타대회 때뭐 이게 또 유용할 수도 있어요. 멘탈을 기르는 운동이죠. 레풀레풀 한번 <웃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어졌어요 그게? 나도 잘 몰라. <웃음> <웃음>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 엉덩이가 바벨하고 최대한 밀착되게 가고 상체를 숙여주시고 그 상태에서 바벨을 잡고 바벨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등에 힘이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 충전히 허리 힘으로 또또또 이런식으로 조원희 선수부터 자, 그대로 엉덩이 앞으로 그렇죠 자, 여기서 등을 좀더쪼여준 상태에서 그대로 셋! 경갑도 어, 모은 오케이. 상태에서, 그렇죠! 열! 자, 여기까지. 어, 웬만한, 웬만한 헬스인들보다 도잘하시 아, 자세가. 좋지, 진짜로. 아, 이게 부분적인 운동이면, 네. 하면은, 좋은 게 하체 힘을 좀덜 쓰고, 그렇죠. 등 근육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등에 힘을 키우는 데는 정말 최고입니다. 중량을 또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형사부 아. 와, 우리... 테스트 어깨 오. 그렇죠, 하나! 둘! 더 확실하게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 끝까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여덟 예, 아홉 열, 열. 와, 200인가요 이게? 220이요 저희가 잘한다, 또 이게. 약간 치트키 같은 게 있어요 암모니아라고 안될거 같아 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 아! 둘셋넷 아, 아. 예, 아, 오케이 아. 여섯 일곱 흥분했다 흥분했다 여덟 오우. 오우. 열. 오우 갑자기? <웃음> 야 이게 왜 이렇게 커졌냐질수 <웃음> 없지 치트키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트키 아, 이거... 도전 아... 네 도전하겠습니다 네. 아아아 네. 대신에 중요한 거는 허리가 굽지 않게 네. 가슴 항상 정면 무게 이러면 절대 다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안될 것 같으면 놓으면 돼요 그냥 네. 생성교통을 <웃음>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게, 이에서한 방, 앞에서 한 방이 있거든요. 주변에 말씀하세요. 네, 주변에 말습니다요 앞에 어, 보세 자, 뒤에변에 어. 자, 페이, 페이, 페이, 가! 오케이! 아아아아아 오케이. 아 야! 야! 우와! 아 야, 220을 하셨어요. 이야! 우와! 이게 되네. 와놀랬었 와.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이게 되네. 어땠어요, 지금? 처음 들어본 무 게인가요? 시합 전에 도움될 것 같아요. 아, 시합 전에 도움될 것 같아요. 260 가겠습니다. 어, 260? 포인트께서 끝나시고 두 분께서. 준비했어요? 야, 야, <웃음> 어. 어, 어! 어! 들어! 어! 들어! 야! 들어! 야! 들어! 야! 들어! 가슴 들어주시고 항상. 쩔수 없어. 어! 야 맞다 아 3, 아, <웃음> 야 엘리츠 선수는 다르다 이게 저희가 이게 하는 그 파워빌딩 <웃음> 근데 잠깐만 <웃음> 생각해보면 가르쳐 준 기억이 없어요 <웃음> 지금 보시면 아는거야 이이 아니요 볼아는거 우리 그 다음 종목 운동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웃음> 잠깐 이제 쉬어가는 겸 주짓수 기술 체험하기 어때 아, 아, 아, 아. 자, 아, 이 상태에서 아, 들어오실 아, 때 아, 이제 여기 이렇게 어 여기 못 나오게. <웃음> <웃음> <웃음>